이 바구니에 담은 양파를 먼 거리를 이동시키려 하면 날씨가 더워서 지쳐서 이를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. 당당한 3만 원꼴 돌아갈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몇평 하셨다고요? 2만 5천 평. 자, 계산 빠르신 분들은 <웃음> 다 <다들> 나오셨겠지만 <웃음> 예. 계산해 보면 7억 5천이네요, 7억 5천. 와 드디어 양파를 수확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창고에 빨리 넣어 놔야지 이제 수확이 끝납니다 자 지금 양파 상태가 어떻습니까? 지금 수확하셨는데 어... 요 자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 심은 자리거든요 네. 어... 12월 7일, 8일 올해 마무리 지었는 자리입니다 요게. 어, 남들보다 많이 늦게 단무지 물을 수확하고 바짝만 해서 그렇게 7월 12월 그 초순까지 심고 부직포를 덮어주고 오늘 6월 21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지금 했고요 네.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인원을 최대한 장비도 많이 넣고 인원을 많이 넣어서 그 비오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틀만에 최대한 다 수확을 해내야 됩니다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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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터 네 대면은 이거 돈 주가 좀 부는 거 아니에요? 아예 아니, 요거는 저희 우리 농장에 있는 거고 두 대는 옆농마들한테 지원 요청을 좀 했죠. 아... <웃음> 아까 일할 때도 계속 목을 도로 돌리는데. 네. 양파에 상처 한개안 나게 수확을 하려고 러면뭐 지금 트랙터 장비 운전이라든지 저런 건 <웃음> 다른 분들한테 맡길 수가 있지만 양파 이렇게 털어 올려서 이건 전밭을 제가 혼자 다 합니다. 아. 네. 이건 남한테 맡기지 않습니다. 왜 그러죠? 제가 하더라도 상처가 안날 수가 없거든요. 어느 밭이 어떻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농사를 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양파의 품질을 그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안전하게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. 당채 없이 끝까지 그냥 네. 최선을 다하는 네. <웃음> 그런 거. 네, 얼굴 많은데? 네. 수확을 하고 있는데, 네. 양파가 제 얼굴만 합니다. <웃음> 야 얼굴만한 양파. 대단합니다. 이 양파가 천지에 깔렸어요. 그죠? <웃음> 큰 것들은 7, 800g, 뭐, 1kg짜리도 많이 보이더라고요. <웃음> 지금 돈 주고 사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큰 것들도 있더라고요. 네. 보니까. <웃음> 어떻게 농사는 만족하십니까? 올해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농가분들 진짜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래도 낙동강이 바로 옆에 있고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라서 평년보다는 수확량이 조금 작지만 평년 대비 한 80% 이상, 한 90% 정도는 나온, 8, 90%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. 음. 수확량이. 요즘 양파 양파가 이 많이 올렸다고 들었는데. 뭐, 양파가 아니고 금파입니다. 금파. <웃음>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? 네 예. 어... 수확 시기가 되면 양파 가격이 조금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수확 양도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도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킬로당 얼마나 합니까? 지금 20킬로 한망에뭐한 가락동 시장 경매가가 뭐한 킬로당가가 음. 한 13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... 그럼 20kg 한방이 얼마예요뭐 소비자분들이 마트 가시면 20kg 한방 3만원 어. 이상 가겠죠 어. 네. 이게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뭐 낮에 일하고 밤에 물 푸고 뭐 거의 잠을 제대로 못자고들 고생들 많이 하셨죠 농가분들 전부 다 우리 슈퍼농부가 지금 양파를 수확했는데 네. 지금 아까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평당 지금 3만원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온다고 들었고 그죠? 음 시장에 내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겠지만 네. 지금 이제 수매 가격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보면 거의 한뭐 작황이랑 봤었을 때 평당 음. 한 3만원 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몇평 하셨다고요? 2만 5천평 자 계산 빠르신 분들은 <웃음> 다 나오셨겠지만 <웃음> 예. 계산해보면 7억 오천이 넘어 칠억 오천. 양파로 올해 7억 오천 매출 올린 슈퍼농부. 네. 야 대단합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양파 농사 지셨겠지만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어서 내년에도 또 농사 짓을 때 통장 도둑하게좀 뭔가 소화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이게 그 시세가 하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양파 시세가 어. 다른 해보다 조금 좋을 거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양파 자체 캔 음. 종자 회사에서도 종자가 한 25% 정도 이상 줄었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확 줄어버렸죠 아, 그렇죠 줄어버렸으니까 이 가격 자체가 지금 뭐 감자, 양파, 마늘, 뭐구근류들은 올해 음. 가격이 전부 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어찌됐건 이렇게 좋은 양파를 잘 수확해서 네. 저도 기쁩니다 네. <웃음> 기쁘고 처음 이 양파 농사를 지을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저희가 같이 취재를 했는데 네뭐좀 키울 때부터 네. 이제 다 했죠 역시 슈퍼농부는슈퍼농부다 라는 게 바로 이렇게 <웃음>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네. 슈퍼농부도 점점 더 부자가 돼가고 있고 <웃음> 여러분들도 점점 부자가 되시기를 <웃음> 기원하겠습니다. 네.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Here we go.